네 하이티 여러분들, 갱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미령 얼음골에 왔습니다 무려 차타고 한시간이 넘게 아니지? 1시간이면 조금 타는 건가? 지금 300m 가면 뭐 호박소 폭포가 있다는데 과연 얼마나 규모가 큰 폭포일지 궁금하네요 가봅시다 뭐야 호박소? 호박 문장이야? 오 취사 김지래 안되는 데였네? 뭐야 가지산? 뭐 이번엔 가지농장인가? 음, 오우 적발수 50만원 아 이상이 아니라 이하군 휴 허벅소 갔다가 오청평 과일 갈까? 응, 임마. 오케이. 와우. 오늘은 갈 곳. 허벅소 오청평 과일. 오케이. 갑기 유니가 한 먼저, 아, 요, 요는 거구나, 에 지금. 와우! 펜이 포풍마봐요 도대체 저 초록필 물은 어떻게 나오는거야? 궁금하네 아유 네, 뭐 저런 곳좀 틈이 나고 싶어네뭐 저런데 보시면 은 틈이 있는데요 저쪽에서 바람이 나와서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, 역시 얼음골은 얼음골 얼음이 진짜 있습니다 이름만 얼음골이 아니네 오, 발로 얼음을 쓸면 쓸수록 미끄러워지는데?